안녕하세요. 제이지 캠핑입니다. 여의도 벚꽃길입니다. 벚꽃 구경하세요. 바람이 곳그 가네 북핵 이사담쪽으로 나무 아래로 털콩이는 기차에 기대 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네요. 아,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가 못하겠네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밤야경이 멋진 곳입니다. 여기도 앞에도 보니까 지금 그 차박하시는 분들이 한두팀 정도 오늘 서울 도심지에서 한강 바로 옆에서 차박을 해 봅니다. 오늘은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볶음. 파가 좀 들어가야 제대로 제 맛이 되겠죠. 마늘하고 고춧가루 양념.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쭈꾸미를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나 오늘 저기 저기 하네 깻잎 상추 쌈. 음, 쭈꾸미. 음, 역시 쭈꾸미 제맛입니다. 고추 반번 먹어볼까. 어 쭈꾸미 양이 얼마나 될줄알았더니 <웃음> 음.. 생각보다 양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서박이 일다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삼겹살 떡 삼겹살에 주꾸미 주꾸미 공급사입니다. 아, 여기는 국회둔치주차장인데 8시 이후에는 아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요일하고 공휴일도 이런 낮에도 무료입니다. 어, 밤에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 많아도 아마 저녁되면다 지나가겠죠 어, 또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옆에 있어서 차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국회 둔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여기 이쪽에는 주차장 이고 이쪽에 이쪽으로 오면은 주말에는 참 운동장으로 아마 사용하는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팀 정도가 지금 저기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은 오히려 뭐 캠핑 하기에는 아주 좋은것 같습니다 야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라빛이 나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벚꽃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있는 거 같아. 관련은 이도 아니었는데. <웃음> 네. 라면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아직도 뿔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넣었는데 먹는 거는 디저트로 먹고 끝. 먹방 끝입니다. 오늘. 커피를 넣었습니다 커피의 양만큼만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 30초 정도 두면은 커피가 불어오릅니다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 입니다 바로 앞이 한강입니다 아른것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께 많네요